시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일단은 뭐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게 스피커폰으로 제가 들어보면은 이게 이중으로 막 소리가 나기 때문에. 스피커폰은 켤 수가 없고 제가 핸드폰을 키면 또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도 또 같이 여기 다 같이 들립니다. 그렇다보면 또 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잘 들립니까? 지금은 잘 들리나요? 뭐 듣나요? 지금 여기 설정을 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잘 들리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제가 이두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는 한 채널로 했는데 저번 같은 경우 브리핑 자료를 위해서 제가 따로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제 영상이 지금 500 정도 됩니다. 52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는 분도 그렇고 어, PC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자료들의 내용들을 다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채널을 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구독자가 생각외로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구독자가 올라가고 이렇다 보니까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실제 뭐 실시간 방송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방송은 구독자 청명만 있으면 실시간 가능이 한데 제가 두개다 켜놔봤는데 두개다 키워도 사회상 잘 들리거든요. 잘 들리고 영상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재개발이 재개발이 있어서 오리지널 아파트 재개발이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로 해서 그냥 땅을 모으는 재개발이 있다. 그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세에 준해서 돈을 조금 더 준다면은 팔 생각이 있다면은 파시는 게 좋고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사실상 내 땅에 크게 좋아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내가 재개발이 들어가도 내가 재개발 보상을 안 받았다. 재개발 보상을 안 받고 나중에 있으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땅 집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파트는 그런데 아파트에도 저번에도 한번 올려놓은 농상을 보게 되면 벽을 치는 사례가 있어요. 입구 쪽만 활성화가 돼 있고 벽을 치는 사례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활성화가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 아파트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는데 내가 보상을 안 받고 나는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내 근처에 집이 있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뭐그 아파트 입구 쪽에 있다면 무조건 해서 가격대가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데 그게 아니면 은 사실상 그만큼 오르지가 않죠. 예를 들면 근자에 대단지 아파트가 2년 전에 지어졌고 3년 전에 지어졌는데 입구 쪽에 팔지 않았는 주택,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보상 가격은 실제 평당 1,500에서 2,000만 원 보상을 해줬는데 끝까지 팔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뒤늦게 이제 개별 업체에서 매입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수승상가 같은 경우는 화성파꿔 드림에 우측에 보면은 따로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 안 돼서 그대로 뭐 놔두지 전혀 능는 경우도 있고 여행 같은 경우도 재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 보상금이 예전 같은 경우 얼마가 나갔는가 하면 어 뭐한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면은 근자에 최고 거래는 금액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받았죠. 예를 보시게 되면 2층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랍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다 보니까 요 라인 때가 평당 3천만 원대의 거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실제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다 주택이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리게이트를 다 쳐놨죠 바리게이트를 다 쳐놓기 때문에 사회상 아파트가 들어와서 재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입구 쪽이 아니면 은 크게 집값 상승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금액에서 시세보다 좀더 준다고 얘기를 해서 팔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도 파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고 항상 입구 쪽에가 아니면은 투자 가치는 재개발에 보상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대구는 특히 지금 재개발이 워낙 많은 곳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천 헤비 천 제곱미터 천만 아, 제곱미터 이상은 재개발을 못 하게 돼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일반 민간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규모의 정비 사업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아, 이게 지금 내가 보상을 이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일단 뭐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사실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따지고 보면 평생에 한번 올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볼수 있는 기회죠. 시세보다는 항상 더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아래도 어떤 전화를 오셔서 묻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아, 이게 저는 많이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시세보다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세면은 8m 기준에서 우리가 평균 1000에서 1500만원 기준입니다. 1000에서 1500만원 뭐 대구 전역에 평균적으로 정말 위치가 좋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 1000에서 1500 기준의 뭐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실거래 위주로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뭐 주택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거기서 재개발 보상금으로 뭐 얼마를 2천만 원을 제시했다. 그럼 2천만 원만 받고 나가실 건지 아니면 2,5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이게 평당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하지만 60평에 내가 헌 주택이 하나 있다. 5 0평에 주택이 있다. 평당 1,000만 원이면 5억이고 2,000만 원이면 10억입니다. 그런데 뭐 물론 2,000만 원만 받아도 10억의 주택을 사실상 뭐 일반인들은 절대 사지 않는 금액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벌수 있을 때 많이 벌고요.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뭐, 한 번씩 문자도 저한테 주시는데, 문자를 뭐, 번지수를 넣지 않고, 뭐, 어느 동네에 재개발 들어가는데 얼마 받아요? 이 장난 문자도 아니고, 그런 문자는 좀 넣지 마세요. 이게 뭐, 적어도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20대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태반인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못 물어보는 사례는 있어도 알면서, 뭐, 이 동네 부근인데 평상 얼마 받아야 돼요? 그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그게 뭐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다 있을까입니까 이렇게 번지수가 있으면 번지수가 뭐 수송사가의 1000-7번지다 그러면 뭐 여기에 들어가는 재개발이 뭐이 구역 섹터에 들어가는지 뭐안 들어가는지 이런 확인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드리지 이 섹터에도 여기 뭐 4m가 될 수도 있고, 6m가 메될 수도 있고, 헌 집, 썩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원룸 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헌 집은 헌 집대로 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주택이면 상가주택으로 또 돈을 더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해서, 헌 집이라고 해서 뭐, 적게 받고, 아니면 뭐, 신축 건물이라고 해서 많이 받고, 이런 사례는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뭐, 상동권도 마, 장가지 올려놨고, 뭐, 여기 어디입니까 남구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남구의 수성구 같은 경우 상동에도 보면은 상동이지만은 수성구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 상동이 조금 뭐 빠진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빠지지도 않아요. 여기 보상금 같은 경우도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8m, 같은 8m를 물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2,400을 받았어요. 요 속에는 1,700만원 받고 여기는 900만원 받았어요. 여기는 속집입니다. 한 3m, 3m 정도 안 되는데 2200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8m를 묵고, 물고 있고 물론 거기 상가주택이냐 다가구주택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에 따라 재개발 보상금은 좀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속집 같은 경우도 아무도 안 삽니다. 이런 속집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람 겨우 겨우갈수 있는 길인데 여기 얼마 받았습니까? 평당 3,400만원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똑똑한 분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으라뭐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시피 발품을 팔든, 뭐 변호사를 찾아가든, 변무사를 찾아가든, 뭐 찾아가도 뭐 형식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얘기도 모르는 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실시간 하다 보면 보통 새벽, 두, 뭐 새벽까지 가고 뭐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뭐 재개발, 뭐 재개발이란다 그렇게 방송을 한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고 뭐 1시간, 1시간 채 안되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도 뭐몇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뭐 실시간 방송을 보면 좋긴 좋은데 너무 길어서 그걸 또안 들으려니 찝찝하고 들으려니까 너무 길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해도 뭐 보통 제가 그냥 뭐 영상을 올려도 보통 15분, 20분, 30분짜리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길면 그러니까 오늘은 1시간 내외로 해서 묻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재개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분양권, 경우 내부 물건이 많아서 파고 쉽지요 파가 재개발 투자 물건은 무조건 여러 부동산 방문하여 제일 싼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정세 때문에 관리. 지금은 재개발 투자는 분위기는 아니죠. 항상 전화 뭐좀 오시는 분들 계신데 재개발로 투자는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을 진행 중인 아파트들 시행 업체들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쪽으로 해서 진행을 안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안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로 들어갔다가 시행사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뭐 엎어 푼다. 엎어 푸면 은 지금 엎으면 그 재개발은 다시 10년이나 15년 뒤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 대구의 재개발 지금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이 많은 재개발도 전부 다 이게 예전에 15년 전에, 뭐 10년 전에 그만큼 오래돼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파트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너도 나도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이만큼 재개발이 된 거지. 이게 보통 재개발이 된다고 지금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지금 늦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뭐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재개발이 뭐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미분양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파트도 사실 결국은 10년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재개발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뭐 소스가 있어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몰라도 평균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진행을 하다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진행을 안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리동 대평리시장 뒤편인데아 그거는 옛날부터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이디가 전조선 전조선 바게트가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평리동 그쪽으로는 옛날부터 진행했고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월아 내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 많이 달락 해서 그래요 뭐 가내수공업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주택이 아니죠. 가내수공업 하는 분들이 워낙 그쪽에 평리동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뭐 재개발 보상금을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요구한 사례들이 많았다. 뭐 2층 주택 한 30년 됐는데 5천만 원 달라, 6천만 원 달라. 그것도 뭐한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근데 3분의 2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는 분이 있는데 자 저번에도 영상에만 제가 올려놨지만 재개발 보상금은 내 혼자 잘 받아야 돼요. 단체가 다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가 그만큼 요구하면 사실 지금 아파트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 돈을 주고 나면 은 강가상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아파트 시행을 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 단체들이 다 평당 5천만 원씩 달라 시세가 천만 원인데 뭐 사실 뭐 서구는 시세 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근자에 뭐 천, 천오백 거래가 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 다 몰려서 너도 나도 뭐 재개발로 뭐 평당 보상금을 그렇게 5천만 원, 6천만 원 달라고 하면 누가 이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체가 같이 돈을 잘 먹고 잘 배부르게 살 수는 없다. 재개발을 했을 때는 소스를 가지고 몇몇이 몇분들이 그렇게 재개발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회상 뭔가 하면 뭐 재개발 촉진주구라든지 아니면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뭐 시에서 주관은 한다마는 결국은 진행하는 거는 시행사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도 결국은 회사죠.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52평 상가 주택이고, 그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제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문자를 한번 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개발은 뭐 사실상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뿐만 아니라 뭐 구미, 창원, 뭐 울산 뭐 이런 데서 전화 오셔갖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전화했다. 영상을 다안 보셨네요. 뭐 얘기하고 영상을 다 보고 전화하셔라 하고 전화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도 안 보고 그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변호사 사무실은 갔다 왔느냐 법무사 사무실은 갔다 왔느냐 그런데도 한번안 가봤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만 받아도 5천만 원을 더 벌고요. 50평이면. 뭐 60평이면 평당 100만 원더 받아도 6천만 원더 버는 겁니다.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더 받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욕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실제 움직임이 없다 그분들은 돈을 그만큼 진짜 재개발로 재수가 좋아서 벌지 않으면 그렇게 벌 일이 있겠나 싶고요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주택이나 이런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생 한번 집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들까지도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뭐 저한테 뭐올 중순쯤에 수도 없이 전화가 왔지만 계약서 다 적어놓고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재개발 계약서 다 적고 나서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만 적고 나서 제가 계약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얘기 듣자마자 내 얘기를 그대로 그쪽에 전했습니다 시행사 쪽에 전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행사에서는 계좌번호 알고 있으니까 바로 계약금 넣었죠 계약서는 써놨는 상태인데 돈이 안 들어왔답니다 계좌번호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잘못됐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기다려보라고 했고 진행을 하락했는데 제 얘기를 그대로 시행사에서 시행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시행사 쪽에서는 바로 그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계약금까지도 저저저 저 계약서까지도 써놨는 상태니까 바로 입금이 됐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방금 돈이 입금됐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그 돈이 갑자기 왜 입금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뭐 사장님한테 얘기 들은 걸 그대로 시행사 업체에 얘기를 했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웃음> 하... 재개발의 초과수익 환수금을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초과수익 환수금을 따로 다 빼는 방법이 있죠. 그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다안 보시고 묻는 거는 사실상 제가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 거고 효목일동재거청지역입니다5 6평 주택입니다. 팔고, 나, 팔고 나가는 팔고 나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파트 두채를 받는 것이 좋은지 어, 저는 뭐 아파트보다는 현금청산을 해라. 예, 전문용으로 현금청산을 한다는 건데 지금은 아파트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 붙던 분들은 아파트를 받는 게 워낙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개발로 해서 뭐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아파트를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요. 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는 걸 아는 분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금 들고 있다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 20%든 30%든 할인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받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은 아파트 한 채와 현금을 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수성구냐 남구냐 중구냐 서구에 따라 그 아파트 가격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자 우리가 같은 재개발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얘기 보게 되면은 수승구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가 지금 얼마가 됐는가 하면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가격이 올랐는 상황에서 내가 그쪽에 대, 뭐 범어내거리 아니면 만천동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받는다 하면은 그거는 바로 땡캐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동구 쪽에 지금 미분양 신암동 쪽에 동대구역 쪽에 미분양이 났는 상태죠. 여기서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효목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뭐 들고 계시다가 분위기가 뭐 좋아서 뭐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뭐 미분양이 났을 때 미분양에 어떤 저렴하게 나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 재개발하고 아파트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재개발은 대구가 뭐한 20년 넘게 제가 뭐 보면서 이런 재개발은 처음 보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30년 넘게도 예습봤지만이 정도 재개발은 처음 본다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재개발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개발로 돈을 본다는 것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무리고 그리고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 현금을 받아서 실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 내기의 신 TV, 안녕. 이, 뭐, 이 조, 뭐 저는 유튜브를, 배운 걸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진짜 주변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쉽게 배웠을 것 같은데, 내기의 신은 뭐, 조고하는 친구인데요. 뭐, 사실 뭐, 조구 유튜브 찍다, 찍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좀 알켜도 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재개발 부분. 얘기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많이 물어보실 게 없으면 오늘은 오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찍 종료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제가 영상을 하다가 지금 다 끊겼는데 여기 아까 보신다시피 이렇게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액 규모 해서 재건축 추진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자율 주택 뭐 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들어가서 내가 재개발에 들어가는 동네라면 적어도 이런 문서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 분양 현황도 마찬가지 2021년 1월부터 뭐 12월, 11월이죠. 현재 11월, 12월인데 11월까지는 이렇게 다 나와요. 451개 에 45개 단지에 22,000가구, 19,000가구 일반문양 총세대수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 뭐 포스건지 현대 인지 뭐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뭐든지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묻기 전에 이런걸 몰라서 못 찾아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문서는 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허동군님 감사합니다. 대명 10동은 재개발 들어갈까요? 뭐 대명 10동이 뭐조그한 동네입니까? 2동, 3동, 4동, 5동, 6동, 10동 어마어마있는데오는 들어가서 지금 재개발은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재개발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막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전 10년, 15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재개발 인허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재배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요.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받죠. 그리고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평가를 받고 조합은 분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가 되는 겁니다. 이 재개발 진행 단계가 무려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10년 15년 전부터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재개발이 막 바로바로 진행되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은 10년에서 15년이 걸, 걸려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어디갔노 어... 이런 재개발에 대한 조합, 설립, 동의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지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뭐태평로 대명동 뭐 이렇게 대명도몇 번지 몇 번지 이거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정비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게 아니라면 말이니뭐 재개발 자체가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15년이 걸립니다 15년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 하나가 뭐 퍼뜩 막 재개발 뭐 그렇게 막 되는게 아니에요. 정비구역 진영되고 추진위에서 구성되고 안전진단 받고 조합설립인가 받고 여기 보십시오. 2006년에 시작했는게 2014년에 조합설립인가 받았습니다. 2006년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달성동, 뭐 서성로, 대한동 뭐 이런식으로 해서 2006년, 2014년 걸렸고 2006년에 2016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딥니까? 어, 보자. 동구. 동구 같은 경우는 2006년대 정비예정구역 고시를 받고요. 2020년대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까? 이만큼 오래 걸립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14년 걸렸습니다. 14년 14년 걸렸기 때문에 14년 걸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건데 뭐 재개발이 뭐콩구먹듯이 바로바로 막 되고 2, 3년 만에 바로바로 바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재개발 엎어지는 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재개발 엎어지는 사례도 지금 많습니다. 재개발 황금 쪽에 계약했는데요. 예. 재개발 황금동 쪽에는, 아, 우리 사무실 옆쪽에, 대레사 소비센터 뒤쪽에. 예, 기에 재개발 보상금 나갔죠. 1차 나가고 2차 진행되고 있고요. 해피, 달비 해피는 주미, 저녁 드셨나요? 뭐, 저녁 뭐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범, 시민 모범, 혹시 택시하는 분인가요? 모범 택시, 모범 시민. 재개발 계약을 8월 달에 했는데, 계약금은 내년 2월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통상거리 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 재개발 계약을 8월 달에 했는데, 아, 그렇죠. 1차는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 황금동에 1차는 먼저 했고, 계약금이 지불이 됐고, 2차는 2차대로 해서 계약을 했고, 내년 8월 달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년 2, 2, 2월 달에. 2월 내년 2월달 뭐다 됐네요. 그거는 뭐 엎어질 일이 없습니다. 특히 그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뭐 특히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잘 없죠. 특히 또 수승구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엎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황금동요 대리사 소비센터 황금내거리 부근에 여기 유흥 밀집지역이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도 비쌌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수성구에 황금동에 남아있는 상업지역의 한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엎어질 일은 없고, 뭐 많이 받는 분들은 뭐 4, 5천만 원씩 그렇게 보상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고, 엎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시행사 쪽이라면 이런 상업지역, 뭐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많이 달락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엎어지지 않는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미분양 정보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분양은 뭐 제가 더 이상 이제 얘기할 게 없어요. 영상에 올려놨는 뭐 영상만 보시고 재개발, 미분양에 대한 재개발 영상은 제가 저번에 친구 그 사무장 그분이 전문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보다 월등하게 똑똑하고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재개발은 제가 뭐 크게 영상을 올릴 생각은 없고 지금 대부분 기다리는 게 지금 저희 뭐 회원방에 등록을 해서 회원분들이 계신 분들이 불과 몇달 전에 40명, 50명이었다가 지금 100명입니다. 100명 분들이 다뭘 기다리냐. 아파트 재개발 미분양 나왔을 때그 미분양 정보를 좀 듣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 그런 분들이 많죠. 재개발은 더 이상 제가 크게 얘기할 게 없고. 어... 오늘 만천동 청구매 일면에 속으면서에 불구하고 시행인가 난데 수성구 32구역에 맞은편 남은 자리 재개발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시청에 이런 자료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시청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어플, 이런 어플 100%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참고만. 우리는 부동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참고를 하려고 보는 거지 이게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일반 소외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사업인가 진행되는 이런 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인가가 뭐 고시를 언제 했고 정비구역이 언제 됐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언제 났고 안전진단이 몇월 달이 났고 조합 인가가 얼마나 났는지 이렇게 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대레사 말고 미진아파트 쪽. 미진아파트 쪽도 어, 아 그쪽도 재개발 또 계약을 했구나. 대구 월성동 중구남산동 미래 입지 어디가 좋을까요. 남산동의 미래 입지 향후 미래가 뭐 입지가 어디가 좋을까요. 뭐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 격허본바 시행사는 지주사정안 봐줍니다만 을 받으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되죠. 그렇죠. 시달리고 무척 괴로울 겁니다. 보상금 입도 못되고 95% 이상 거두고 끝 세상 때문에 급하게 시골집에 처분하는데 동네계약금을 들어오고 인상해버리고 버티긴 하네요. 버티면 됩니다. 일단은. 사회상 몇집안 남았기 때문에 버티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매도 청구소송을 하면 지긴 집니다. <웃음> 그렇지만 은 그렇게까지는 잘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분위기에 매도 청구소송까지 하게 되면 그게 어 법원 서류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보상금 적게 주기 위해서 매도 청구소송까지는 안할 것이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95% 가까이 갔을 때 계약하시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민영사업일 때 그렇죠 근데 95% 까지 갔을 때도 95% 에서 뭐 평당 뭐 1억을 달라 8천만원을 달라 뭐내 주택이 뭐 오래된 주택이 100평 있다 뭐 8천만원 달라 와 그럼 80억 입니다 로또 보다 더 대박이죠 그만큼 공부도 하셔야 되고 돈도 쓰셔야 되고 많이 알아도 봐야 되고요 어... 실장님, 두류일동, 중흥건설 주변 개발에 한다고, 세 명도, 세명 3명 도시개발에서 동의받는 거, 기계비 어, 동의서 받는 기계밭 가능할까요? 동의서 받는 기계밭.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서는 제가 뭐, 영상에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건 얼마든지 해드려라. 도장 찍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걸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받는데, 인감도장하고,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달라. 그거는 이체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고, 주변의 법무사한테도 물어봤지만,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또한번 저도 알아봤는데, 동의서를 받으면서, 뭐, 동의서 받으면서, 거기서 바로 금액을 작성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의서를 받으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여기 뭐 보시다시피 이 업체 업체 하나가 다 개별입니다 개별 뭐 이런 재개발 재개발 엄청나게 지금 많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도 시행사 이행사 시행사 시행사 시행사 다 다른 시행사들이에요 근데 뭐 다양하게 시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동의서 받으면서 토지사용 승낙서 주고 주고 인감도장 달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고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물어보시고 진행을 해야 되고 들컹주고 나서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5억짜리 집을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을 버는 거죠. 어디 가서 5억을 봅니까 어디 가서 2억을 벌어요? 지금 이 시국에. 5억 10억 버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런 5억 10억을 벌고 싶으면서 뭐 저한테 달랑 전화 안 통화한다. 그거 갖고 될 일은 아니죠. 여기저기 물어볼 수 있으면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 아 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월성동 재개발, 월성동. 아, 이 지금 오타가 났는 게 재개발 가능할까요? 요거 아까 방금 올려드렸죠? 여기 뭐, 어플은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재개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부터 인허가 받고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여기에 제가 막아또 뭐, 아까 또뭐 제가 이런 걸 물을까봐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창에 다 띄어 놨습니다. 컴퓨터 창에 다 치어 놨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 띄어 오는 이유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게다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몇 년도 인허가 진행되는 게.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는 매매대금 제시하면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 돼요. 동네분이 인감증명서 첨부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웃겨요. 네? 아 매매대금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죠. 근데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매매대금 이제 보상 받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뭐 동의서 받으면서 뭐 토지사용성 낙서, 그 다음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꿈나무님, 요새 재건축처가 이 환수 아까 얘기했고요. 달수구의 월성동, 중구남산동 과태평로, 어디에 미래가 좋을까요? 어, 이건 좀, 뭐, 너무 좀,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것도 영상은 올려놨는 것 같은데, 남산동은 제가 없었는지 몰라도,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이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곳이 좋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경우는 상권입니다. 수성구도 좋고, 남구도 좋고, 서구도 좋고, 중구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투자 가치가 제일 좋다. 그다가 재개발이 없는 것보다 뭐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좋다. 근데 요새는 모르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재개발 말만 나와도 땅값들을 어도 나도 재개발 가격으로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행이 잘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들은 아, 제가 문자를 또 제가 이제 아까 전화가 자꾸 오길래 이거 무음으로 해놨는데 또 문자도 이래 자꾸 주시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다가 연락드립니다. 일단 동영상을 먼저 다 보세요. 제가 핸드폰 볼 시간은 없고 지금 제가 올려놨죠. 핸드 전화나 문자는 사절합니다. 이걸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글들이 올라와야 제 얘기를 듣고 댓글을 보고 공유를 할수 있는데 문자를 보내면 제가 읽어줘도 별로 어,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자 이제 얼추 시간이 제가 방송한 지뭐한시간다돼 가나요 뭐 이제부터 방송은 실시간 방송은 오래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방송을 실시간을 못본 분들이 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뭐 3시간 4시간씩 방송하니까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그 시간에 술을 먹고 있다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실시간에 못 봤는데 아이고 그래도 영상이라도 봐야 되겠다 했는데 뭐한 3시간 4시간 떠들라 제끼니까 뭐그 볼락하에 지없다 이거죠 또 안보기는 또 찝찝하고 예 그래서 짧게 짧게 제뭐 어, 실시간을 하는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 동네는 매매 대금 제로 동네 인감 얘기 했고요 네 시행사 재개발 계약금 지불하고 나서 재개발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재개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지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안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늦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계약서를 3년 전에 2년 전에 쓰신 분들도 계시죠. 4, 5년 전에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사례는 있어도 취소되는 사례는 없는데 늦어지는 사례의 단점이 뭔가 하면 그때 내가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계약금은 받아놓고 진행은 안 하는 겁니다. 그까지 팔지도 못해요. 예, 네,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 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위치가 좋아서 팔아야 되는데 또 부동산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팔려니까 계약금을 적, 계약서를 적어 놨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그런 그 부분은 뭐 일단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계약서 날짜가 진행이 안 된다면 제가 올려 놓은 그쪽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법 집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도 깨지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아, 지불하고 나서 재개발 뭐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대부분 진행은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 있어요. 계약금은 5% 받았네요. 우리가 계약금 보통 10%라고 얘기하는데 10%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5% 받아도 계약금은 받았다 하면 진행이 될수 있어요. 대신 계약금의 두배를 주고 다시 그 계약은 취소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내가 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야들이 뭐 찰필 계속 미루고 진행이 안 된다. 내용정명 보내고 법 집행, 법대로 집행 법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도 뭐 계속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급해서 내가 돈을 많이 주는 부동산이 있어서 그쪽에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계약금의 두배뭐 주고 취소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주택을 2년 있다가 매매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분양했다가 주택이 안 팔리면 8%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을 2년 있다가 매매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주택 안 팔리면 8% 세금을 내 해요. 이뭐 취득세입니까 8% 세금 내게 그건 누가 얘기를 하던가요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몇 프로까지 싸게 사고 싸게 사고 싶어요 그리고 아파트 몇 프로라도 싸게 사고아 아파트를 몇 프로라도 싸게 사고 싶다 이 말씀이죠 아파트는 지금 살려는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재개발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아파트는 뭐제 영상을 보면 평균적으로 아는 분들은 다안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되면은 미분양 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도 있죠 미분양 뭐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 일반 아파트들도 지금 기존 주, 기존 아파트에서 갈아타기 할약하다가 안 팔리니까 그걸 다시 뭐 급매 처분해서 8천만 원, 1억까지도 지금 뭐 금액을 조정해서 팔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3,4천만원 가격 내려가는 거는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 뭐 뉴스만 봐갖고는잘 모르시겠죠 물론 이런 방송을 듣는게 억수로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 아니면 부동산을 다니시면 부동산에서 얘기 듣는 거를 제 영상에서 그대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평균적으로 재개발 얘기 하다가 지금 아파트 투자 쪽으로 지금 잠깐 말을 돌리겠습니다 아파트 투자 쪽은 지금 미분양이 거의 날 것이라는 뭐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수성구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물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좋은 세대수는 아니라도 지금 미분양이 났고요. 남구 서구 달서구 지금 미분양 어마어마히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제가 올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이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10월 달 겁니다 현재 12월 달이죠 다음 달 되면 10월 달 11월 달 10월 달이 다 올라 올 건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뭐 동구 21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파트 업체에서 여기에 등록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미분양으로 여기 등록을 안하겠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아파트 업체에서 곧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미분양을 여기에 뭐 현황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통계 자료만 보는 것인데 제가 실무를 운영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은 외곽 지역 아파트는 지금 미분양 어마어마해 나왔습니다 예, 정말 좋은 위치 말고는요 미분양 어마어마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전부 다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다시피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지금 미분양을 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데곧 터집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때 터졌을 때 재개발로 아니 저저저 저, 저, 미분양으로 나온 아파트를 사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재개발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돈을 버는 저저 저, 아파트 미분양을 사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캐도 이 시국에 매 억씩 벌수 있고 1,2억씩 벌수 있고 이런 거는 결국은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현명한 거고요. 재개발에 돈을 많이 받는 게 현명한 겁니다. 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 한 82명 지금 실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한 40분 떠들라는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거 조정한다고 저 영상 조정하고 뭐 한다고 야 정신이 없어 갖고 뭐몇 분이 지났다고 보지만 지금 여기 지금 좋아요 한 21명 눌러주셨는데 82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뭐이 3분만 물을 한잔 먹고 어, 흡연을 하고 다시 그렇게 나머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개발 이제 얘기를 다 끝냈으니까 아파트 뭐 투자, 그 다음 미분양 투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길게 안 하고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한 3분만 쉬고 다시 오겠습니다. Thank you. 잠깐 몇분 쉬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것만 얘기를 하고 이제 실 시간은 오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음악 들어주는 센스 좋아요 눌렀어요 눌렀습니다.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 여기 분들 챔프킬러 장님 반가워 요전 남산이 더 나아보여 시견니 짧아서. 어, 좋아요 눌렀습니다. 남산은 입시가 깡패인데 학군이 딸려서. 그래서 저도 애매해요. 수성일가 재개발이 어떤가요?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산동. 대구 해물칼국수님 반가워요. 남산동. 학원가가 생길까요? 수성일가 재개발이 궁금합니다. 학군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학원 한번 보내지도 않았는데 의사 되었어요. 어허허허! 학원 한번안 보냈는데 의사가 되었어요. 아... 요새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닌데 아 대단하네요. 그래도 어, 그리고 수승일과 빌라 키가 1억 5천 5백이었는데 1억 3천에 급매로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대림수승 아크로라면 메리트가 있을듯 한데 대림이 편한 세상이라면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어, 자, 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만촌 3동이 가격이 최고로 많이 뛰었습니다 범우동하고 범사만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학군 때문에 뛰었어요 근데 저는 뭐이 동네가 이만큼 가격이 뛸걸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수승구의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은 평균적으로 여기에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고소득을 받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법무사, 기타 등등 의사까지 여기에 범원 내거리에 고소득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는 것도 있고 학군이 좋아서 뛰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학군은 저는 뭐 그다지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뭐 서울하고 같이 따라가는 추세죠. 서울의 학군 높뭐 좋고 가하다 보니까 그쪽에 금액대가 엄청나게 뛰었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강남 불패락하는 게 그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자들이 많습니다. 고소득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어디든지 그래요. 우리가 외곽지 땅이든지 뭐 시내 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외곽지가 먼저 향후 가장 금액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편차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곽지에 있는 분들 꼭 외곽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서구도 달서구 부근에 그게 뭐 있는 분들은 그쪽에도 어찌 보면 번화가고 서구만 서구 또 마찬가지 서구청 부근에 있는 데를 또 번화가라고 얘기하고. 뭐, 달성군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볼리동 여기도 감산동 마찬가지고, 이쪽으로도 대량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상인동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중심은 기본적으로, 뭐, 중구에서, 중구에서 수성구까지 뭐, 남구, 부근, 뭐, 대신동도 마찬가지지만, 고그 일대의 상권이 좋은 자리를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검은 애거리 부근 쪽에 땅값이 가장 비싼 이유가 그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이 비싸다는 것이고, 지금은 뭐 달서구로 넘어가더라도, 뭐, 감산동으로 넘어가면, 감산동으로 지금 여기 대구시청 들어오는 자리 이 부분에 지금 땅값이 계속해서 뛰고 있죠. 땅값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 이유가 대구시청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는 반면에 역세권의 어떤 감산동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가 번화를 한다. 그래 얘기하는데 용산동만 들어가도 또 분위기는 또 틀립니다. 용산동에 들어가면 은 그리고 서대교공단 쪽에 들어가면 완전 또 분위기가 또 틀리고 여기는 사실 편차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수성일가의 빌라 1억 5천은 빌라는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재개발이 아니면 빌라는 메리트가 없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예, 소규모 소액 투자를 빌라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재개발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p155천에서 지금 뭐 23천 내렸다고그뭐 메리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분위기는 전부 다 미분양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에 나왔는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돈을 번다 못 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기 이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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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평균이 76인데 거래량이 두채 평균이 489개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지금 18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한달 이제 이게 거래량인데 지금 11월달 마찬가지 600개의 거래가 있다가 뭐 100개가 거래되고 96개가 있다가 13개가 거래되었습니다. 10월달은 어땠습니까? 700개의 가구가 거래가 됐다가 133개가 거래되고 100개가 거래 전을 대비했다가 40개가 거래되고 가 40채 아파트가 거래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92채 거래가 됐다가 중고에 19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전자는 더욱더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 이제 물론 초지만 은 489건이 거래가 됐다가 수성구 18건뿐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달서구 641건이 거래됐다가 12건뿐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트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아파트 거래가 어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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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시작했는 게 제가 사소한 일상이라고 올려놨는 게뭐제 족구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은뭐 낚시하는 영상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뭐 동향이나 조금 올리다가 뭐 워낙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상황에 전화를 해서 묻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유튜브로 해서 저한테 주택이나 상가주택, 뭐 상가 이런 걸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반을 제가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유튜브 수익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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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3억짜리가 10억 됐는데 5억에는 절대 안 팔까 합니까 적어도 못 받아도 8억은 받았거나 7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기서 아파트 세채 가지고 있다. 뭐 양도소득세 70%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77% 내고 나면 은 그렇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액을 더 내릴 생각도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급매로 나오는 것들은 8천에서 1억짜리가 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다시피 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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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말해야 한다. 미분양이 소진될 생각이 없어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가에 팔면 50%, 40%, 30% DC에서 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 영상 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지금 한 500개의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찾으려고 해도 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채널을 몇개더 만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뭐 분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직 그 정리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제 영상을 다 보시면 거의 부동산 뭐 저만큼은 알 겁니다. 제 영상에 있는 그대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물을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 영상 500개 다 보세요. 그러면 거의 부동산 어지간하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 중심가 원룸 건물 관심이 어떤가요? 중심가의 원룸 건물, 지금 원룸은 대출이 안 돼요. 뭐 영상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정을 내가 안 해놨나? 여기 적어도 구독을 하거나 영상 시청을 얼마 정도 했는 분들이 채팅을 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제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물론 무주택자는 50% 대출이 나오죠. 그런데 투자를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를 더 살려고 하는데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대출 20% 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주택을 사셔야 상가를 뭐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1층에 상가가 5평만 들어가 있어도 대출은 60에서 70% 나온다 그래서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괜찮은 쪽에 신축들 구축들은 아예 저렴하거나 뭐 애매한 것들은 지금 또안 사야 되죠. 저렴한 걸 사야 되는데 또 저렴한 것들도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 여기 그렇네. 댓글을 내가 모든 사용자로 했나? 구독자 수로 해서 설정이 아까 하면서 안 바꿔놨구나. 그래 영상을 안 보고 들어와서 막 물어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상을 좀 보시고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세팅을 바꿔놨기 때문에 적어도 구독자 한해서 영상을 어제 시청한 분 한해서 채팅을 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래야 되지 뭐 그냥 지나가다가 부동산 실시간 방송 한다 카니까 아무나 전화 막 물어보고 이래서는 안되겠죠.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구독자 맞습니까? 맞는데 거기 나와 있는데 원룸이 아니고 상가주택을 사야 된다. 다섯 평이든 여섯 평이든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사실상 통상가 건물은 통상가 건물대로 또 1가구 2주택 3주택이안 들어가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 하는게 뭐 언제 끝날지 기미가 안 보이니까 통상가 건물이 쪼개기로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아니면은 임대가 잘안 나간다는 겁니다 뭐 30평 40평 짜리 임대 잘 안나가죠 정말 위치 좋은데 아니면은 그리고 뭐 뭐 병원이라든지 1층에 뭐 진짜 편의점이라든지 이래 들어와 있는 정도의 위치가 돼야 사실상 오리지널 투자인데 그런 거는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8m 아니면 6m에 그나마 뭐 주택가에라든지 뭐 요런 데에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상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상가가 밀집돼 있는 데는 가격이 비쌀 것이고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 하죠. 그래도 지금은 아파트는 지금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추세고요. 상가주택을 구입해서 대출을 그래도 50%에서 70% 받아야, 물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훨씬 좋겠지만은 대출을 받는, 받으면서 아무래도 구입을 하셔야 세금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득이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다가구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뭐 다가구 주택이 원룸이지만 또 다가구 주택 단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이 원룸입니다. 원룸을 위치가 좋은데 구입하시면 그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승구나 아니면 남구, 달서구 제가 경매에 나온 것도 한 번씩 보고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보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400, 1,400, 500뭐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구입했다 싶으면 뭐 1,000만원, 800만원에도 거래가 됐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뭐 어디에 나와 있노? 음... 자, 이거는 뭐 영상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음... 아... 시청 부근이죠. 시청 부근에 은자에 적어도 팔렸던 것들이 보면은, 1,400 정도, 예, 1,400 정도, 1,400. 일반적으로 거래된 금액들입니다. 2017년 말고, 21년 6월 달에 1,400 정도 거래됐죠. 뭐, 이런 뭐, 속집은 재개발 말고는 의미가 없고, 8m에 여기도 1,400, 21년 5월 달에, 기본적으로 1,400, 5 0입니다 여기는 1,600, 예. 여기는 뭐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 주택이든 아니면 뭐 2층 단독 주택이든 지금 개념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가격대야 그래요. 그리고 보상은 얼마 받았냐. 이쪽에 2300. 똑같은 8m죠. 실거래가는 1200, 1300, 1500인데 보상은 3000만원, 3600만원, 뭐 2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는 뭐 똑같은 8m인데 2200분이못 받았죠. 아까 말씀 재개발 드린 내용대로 뭐 이렇게 해서 같은 8 m 다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평당금액을 좀더 받았고 똑똑하지 못하거나 현명하지 못했는 분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속한 상가주택이 있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범어동입니다 어... 위치는 범어동인데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범어동이 얼마나 큰데? <웃음> <웃음> 번지서를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그뭐제 어 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로주택에 대한 거가로주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 500편의 영상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찾기 많이 힘든데 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거 보자 <웃음> 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실상 이제 만제곱미터입니다 만제곱미터 약 3000평에 대한 정비사업 뿐이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00평 이상은 재개발을 못하게 되어있는 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질적으로 진행 자체는 인허가는 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노후주택 뭐 어떤 저 뭐고 어, 여기 가로주택이 제가 아까 해놨는 것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나오는 번지수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결국은 시행사에서 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시행사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어... 위치는 보모동입니다. 상가주택인데 상...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도 민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민간은 내가 땅을 다 모을 수가 있죠. 시행인가 인허가를 다 받은 상태에 우리가 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되고 건축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신행 인가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조합은 분양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틀에 민간업체에서 진행은 하되 그 구역이 3천평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만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똑같이 재개발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제, 민간 사업이 더 낫다 하는 게 뭔가 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3,000평이 아니라, 5,000평, 6,000평도 땅을 모을 수 있죠. 5,000평, 6,000평, 만평까지 모으면, 결국은, 결국은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어, 수익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미분양 없이 분양만 잘 된다면 많아지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을 얼마든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데, 가로주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웃음> 그에 대해서 이제 자료는 시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재개발 보상 금액은 재개발 보상 금액 잘 받는 금액 뭐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실시간으로 아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 시마 대조 아파트는 어떤가요? 뭐저 위에 어디에 위에요? 남산 위에요? 아니면 앞산 위에요? <웃음> 번지수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재개발은 제가 아까 얘기를 다 드렸고, 이거 물어 갖고 대답하면 끝이 없어요. 그럼 또 세네 시간 걸립니다. 세네 시간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영상의 앞에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보통 재개발은 10년에서 15년 넘게 걸린다. 말씀드렸죠. 어, 여기에 뭐, 마찬가지 2006년에 시작했는 게, 결국은 2014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이럴 정도로 뭐 사실 재개발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되고 안 되면 다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아, 아까 신청사 옆에 옆풀대기옆풀대기 있는 아파트 재개발도 재개발 들어갈 테니까 그사십니까 시마 대주아파트 5천까지 졸라 괜찮, 좋아. 어, 위치가 좋아 괜찮긴 하겠지만 토지가 적어 가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재개발 민간재개발에서 진행하는 쪽이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조합 조합 설립인가부터 하고 건축심의 사업신의 인가까지 다 받았는 상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시청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보시고 되고 이런 어플은 100%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뭐 아까 뭐 시청 옆불떼기 옆이라 했어요 음 이런 어플은 조합인가가 다 나와야 이렇게 다 나오는 거고 공공주택 복합사업단지 3단지 대구 신청인 것 이것도 푹시가 됐는 걸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안 나오죠 여기 보상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고 실제 이래 나왔는데 이 어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뭐 댓글로 어플 그거 보는 건 뭐예요 인터넷 치만 다 나옵니다 대구 재개발 뭐 대구 실거래 가격 치면은 이런 어플 수두로 하게 나와요 확인 하시는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을 참고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어플이 막 이렇게 해서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해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시청 부분 여기에 지금 여기 실거래가로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죠 이게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도 어플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 어플을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어플은 부동산에서 참고만 하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어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거래 확인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어플 뿐만 아니라 시청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미분양. 미분양 이거 100% 다 맞다고, 안 맞다고 얘기 드렸죠. 예, 네, 안 맞다고 얘기 드렸는 게여기 미분양을 의무적으로 여기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청에 거지만은 다 맞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중심지 외곽지역으로는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청에 볼때기 옆에 재개발 들어갈 기미 니까 사이트 좀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귀찮더라도 돈 벌려면 좀 글자 좀 읽어보시고 사이트 좀 보세요 수승상가 주택 보고 있는데 어떤지요 어, 수승상가의 주택을 보고 있는데 뭐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어. 주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지요?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뭐 파는 게 어떻단 말입니까? 뭐 말인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 음, 수승상가에 지금 이런 어플에서는 지금 지구 지구 계획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지구 수성 일 지구, 뭐 이런 뭐 공작 크로크백과의 지구, 어, 확실하게 돼 있는 것들만 지금 어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다고요. 그리고 요걸 보시게 되면 실제 보상이 나갔다 안 나갔다 좀알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소복히 이제 뭐, 뭐, 열려 있는 데가 그의 이제 보상이 좀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 뭐,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띄엄띄엄 나가는 것들, 2019, 이거는 그냥 거래값입니다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상이 수성 시장 쪽에 뭐 지금 또 진행 그 지주택이죠 수성 시장 쪽에 지금 지주택 진행하고 있고 어내 오른쪽 내 구매할 근데 뭐떤 구매로 그쪽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 투자로 해서 구매하면 재개발 뭐 금액으로 부르지 않거나 실거래가로 뭐 달락해도 실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요번 연도에 재개발로 내년에 초에 재개발로 진행이 안 되면 거의 재개발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들어가서 뭐 살고 재개발이 되면 되고 뭐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면은 재개발 달랑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상가주택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도로변에도 평당 5천만원 달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도로변의 상가 건물인데 거래 그래 안 되죠. 정말 이제 수준이 많이 올랐고 뭐 이런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어플에서도 실거래 가격에서도.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실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까문 사람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까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로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작년 저작년에 투자 했었어야 됩니다 재개발 투자는 지금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일반 투자를 하는데 그 동네가 재개발이 들간다 뭐, 그런 정도의 투자는 몰라도, 막연하니 그냥 뭐 재개발 달랑 하나 보고 막 들어가서 여기 사겠다. 어? 여기 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보상금이 여기 2,000, 3,000 나오는데, 뭐 500만원에, 700만원에 판다하는분이 있으면 그런 데는 살 필요 있죠. 예. 네. 그것도 최소 1m, 2m, 3m는 사시면 안 되고, 6m 이상을 구입을 하셔라. 어, 구매를 생각 중인데 너무 오래 재개발 얘기 중이라. 그러니까요. 재개발은 끝났습니다. 재개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보여드려야 됩니까? 이거 좀 유심히 보세요. 2006년도에 정비 예고했는 게 2014년도에 진행됐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현황은 또 아파트 현황대로 지금 45개 단지에 22,000가구 이렇게 다 문서로 엑셀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자 이제 더 궁금한 게 없으면 제가 방송했는 시간이 벌써 어몇 분을 방송했나또안 나와? 한시간 반을 또 방송을 했네요 오늘도. 그래 저번처럼 3시간, 4시간은 방송을 할 필요가 없고 묻는 거에서만 제가 대답을 해 드리는 걸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물어 보실 게 있으면 물어 보시고, 물어 보실 게더 없으면, 뭐, 요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투자는 지금 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곳이 있으면, 6m, 8m를 물고 있는 곳을 투자를 하시되, 내가, 달랑 재개발만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으면서 재개발이 되면 좋은것이다 이런걸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게 맞고요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마찬가지 너무 오래된게 아니라면 뭐 너무 오래돼도 좋습니다 오래됐다면은 억수로 전염하게 나온것들을 구입을 하시고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도 지금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걸 사는 것보다는 오래돼도 저렴한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구입하시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무조건 위치가 좋아야 된다. 위치가 안 좋으면 가격이라도 엄청 저렴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신축으로 뭐 조금 저렴한 것보다는 시세가 몽땅 금액이 조금 낮게 나와있는 매물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거는 뭐 일찌감치 앞에서 제가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는 재개발로만 투자를 하지 마셔라. 예,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뭐 앞에 영상 참고하시고 따로 뭐 정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 다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지금 보자. 어, 지금 84명, 아, 71분, 뭐 지금 좀 나가셨는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는 대부분 많이 눌러주고 나가셨네요. 그래도 한 70분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셨는데, 재개발은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상은 재개발로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실시간 그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궁금한 사항은 항상 영상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기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채널을 몇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돌리고는 있지만 구분을 해서 올려놨는데 그렇게 해서 채널을 들어가서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아 이게 이게 스킵 TV 방송 하나 더 있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어, 월성동과 중구의 남산동의 태평로 어디가 좋은가요? 그건 동네마다 사실상 뭐다 틀리기 때문에 뭐 자기 동네가 잘 좋다 하니까 지금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재개발 투자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잡아라. 미분양 아파트 할인되는 아파트를 잡아라 뭐 그런 겁니다. 고하다가 아파트는 또 7, 8년 10년이 되면 다시 금액이 뛰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급매물로 싸게 나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또 돈을 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방방제방 찾아다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예약을 해놓으니까 제시간에 딱 맞추면 은 무조건 하고 이게 그 예약방송이 안되네요. 나중엔내 제가 더 일찍 들어와서 아예 그걸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오늘도 제가 유튜브 이런 거잘할 줄은 몰랐고 라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제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잘 배워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꿈나무님 감사합니다. 꿈나무님은 저 방에 있다가 다시 이 방으로 왔는 분이죠. 나무님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카이라인님 네잘 들립니다. 예, 린네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방송방에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하고 마지막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은 향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못 보신 분들은 향후에 다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로드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돼야 이게 재방송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금반지님이 또 만원을 또 보내주셨네 이런거는 또 어찌 알고 골드 금반지 어이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린넨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아무튼 저도 요새 뭐 실시간 방송하다가 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거에 또 나름 딱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튼, 많이 배우시고요. 뭐, 제 답이 현명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주변에서도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주택이면 상가주택. 뭐,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개별적으로 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재개발은 뭐, 영상을 참고하세요. 재개발은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한 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골드 금반지 많은 리네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댓글 참여는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향원아니 어? 후원금 저런 거지 보내는지 몰라요. 그럼 이 누가 보낸 겁니까, 이거? 이 누가 보냈다고 안 뜨는 거지? 이 뭐, 하여튼 뭐, 천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감사 인사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런 걸 억수로 좀 따지는 스타일인데, 이게 누가 보냈다고 왜안 나오는 겁니까? 잘 듣고 갑니다. 여, 여 누가 보내신지 이거 핸드폰에는 나오나? 핸드폰에는 저번에 족구 방송하면서 여, 누군지 몰랐는데 동생이 이걸 보냈더라고요. 이게 PC에는 안 나오노? 아무튼 아뭐 계좌 주세 아이고 뭔 소리 합니까 이런거 <웃음> 재미 삼아 보내주시고 저도 이렇게 고맙게 인사하고 뭐 그런거죠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이게 이게 누가 보냈다고 왜 안뜨지 아이게 골드 금반지 만원이 아니라 골드 금반지 님이 뭐 만원을 보냈다 이 말인가요 어~ 닉네임이 골드 금반지 님이라고요 아이고예 골드 금반지 님 감사 아~ 나이 골드 금반지에 많은 짜리 이게 어플이다 에이 어~ 뭐~ 어떤 그~ 뭐~ 별풍선 같은 그런 거다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거구나 <웃음> 하여튼 뭐~ 요새 이게 유튜브도 참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웃음> 하여튼 뭐~ 골드 금반지 님은 여기 뭐~ 뭐~ 물어보고 온 것도 없던 분이었는데 그러면 채팅도 한마디 안하고 그냥 뭐 얘기만 듣다가 틱 보내고 가셨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향후에 다시 뭐 실시간을 하게 되면 물어보실 수 있는거 딱딱 물어보시면 간단한 것만 제가 들을게요. 뭐이 동네가 좋아요 나빠요? 이래 묻는거는 괜찮아요? 뭐 안괜찮아요? 이런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세요. 안좋다할 수도 없고 좋다할 수도 없고. 네. 하여튼 그골드금반지 감사하시고 오늘 실시간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음악을 키는가 하면요. 뭐 저는 이제 끝내지만 제 앞에 영상을 못본 분들이 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음악을 보기 때문에 한번 켜 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웃음> 린넨이 막 누르지 마세요 이거 뭐 이거 뭐 사회상 제가 뭐 유튜브 이런걸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많은 그냥 뭐 보내주는 성의는 감사합니다 뭐, 일부러 안 누르시도 됩니다 저번에 뭐 족구장에 오시갖고 빵도 잘 먹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안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뭐 보내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받겠지만, 일부러 그뭐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안눌러주셔도 됩니다. 그족구장이 빵도 잘 먹었고, 저희 회원들도 다 고맙다는 인사 다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인연이 감사합니다. 자 진짜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린네님 감사합니다 아요 위에 뜨는게 아이디인 모양이네요 이, 그죠 아그러면 아까 골드 금반지 님 아이디가 골드 금반지 님이 이제 만원을 보내주신 부분에 아요 위에 뜨는게 아이디인 모양이네 아 저도 저번에 조코함에서는 이렇게 동생들이 보내준 게 있어 갖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아, 오늘 즐거운 하루가 이제 끝났네요. 내일부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